음, 사도행전 신2번째 52번, 시간입니다. 강설의 반응 두번째 어,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설한 후의 반응에 대한 두번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반응의 내용을 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대신 주님께서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 성부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고귀한 생명적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고집하며 적대하는 일은 참으로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괴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쌓인 악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웃음> 주님께서는 그런 반응에 대해 적절하게 징벌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작정하신 뜻을 진전시켜 나아가십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이미 주께서 예고하신 일들을 겪으면서 개의치 않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방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웃음> 이제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4절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웃음> 신약성경 211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나바 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웃음> 제자들은 기쁨과 성신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바울의 강서를 듣고 돌이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이 자기들의 사는 곳으로 가서 자기들이 듣고 깨우친 일들에 대해 온성에 전함으로써 온성에 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당시 그, BCD 안디옥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그쪽 지역의 수도라고, 어 그, 수도로 삼았을 정도니까 <웃음>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 주간에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바울이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특별히 이 지역이나 그뭐 다른 표적 같은 걸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반응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라도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기대심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말씀에 창념해서 장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입으로 비방하고 변박했습니다. 지난번에 안식일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동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사람들의 동태만 살피던 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위기, 자리에 위기를 느끼면 이렇게 본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말이 변박이고 비방이지, 실상은 부인하는 위치에서 참남한 말로, 어,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부정했다. RSV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릇된 선익관과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항시 그렇지만 복음의 빛이 점점 가까이 더 와서 어두운 일들의 실태가 밝히 드러나게 되면 어두운 일의 주체자들은 광적으로 더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주 포악하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야망이 분쟁과 시기의 어머니라고들 하는데, 바울의 그 인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경쟁적으로 그런 시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평등하게 대우되는 일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위치에 놓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던 지위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아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육신적으로 그런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들의 그러한 심 ...을 써서 자신들의 일인 하나님 나라에 적대하는 일에 또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배후에 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상이 어떻고 그 사람의 심상을 쓰는 사단의 그 미혹이 어떻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해야 내가 믿으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그, 면피하려고, 그런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일은 아주 악한 것. 그게 하나님의 그 선택과 우리 우리의 그 책임스러, 책임적인 반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렇죠. 지난 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다른 면으로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거나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대들거나 하는 거죠. <웃음>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었는데 어, 그와 같은 행태를 여기 사도에게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웃음>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이전 유대교에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바울을 변박하고 비방한 내용은 대개 그런 것으로 짜여져 있었겠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적대자들은 항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의심을 품고 믿지 못하게 그, 하는 성향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웃음> 바른 신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요 실질, 실질을 실질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해를 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좋은 말로 포장하는 듯 해도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흐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메시아는 예수와 같은 존재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이며, 사람의 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관은 유일신관이고, 그, 탐밀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요. 단일신관이죠, 어떻게. 단일신관. <웃음>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 민족을 온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해줄 메시아를 바랐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형통하고 뭐 아무 무탈하게 그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영광을 잘 누리고 사는 것. 이렇게 알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주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그분을, 그분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 못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대교인들은 이사에서 53장이 금기장이에요. 못 읽게 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신 걸, 이제, 이제 <웃음> 주님께서 깨우치실 때는 그런 것들로 깨우치셔서 이제 개종을 하게 하시는 거죠. <웃음> 그래야 헛된 열심을 내어서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한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무리들에게 시기심이 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며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믿고자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 직분을 탐하고 말이죠. 아, 나보다 못한 인생인데, 저기 뭐, 뭐 직분도 갖고 뭐 하는 것 같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일이지, 그걸 직분으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 그야말로 이제, 고난받고, 그, 본을 보여서 죽는 일을 하는 거지, 앞장서서 영광을 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직분이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데 이제 그걸 더 잘하는 분들이 직분자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그 직분자로 나가면 내가 힘드니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그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 볼수 있나 이제 어린애가 아니면 그 그럴 수 없어요. 성인 신자들이 주님을 알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고 좋은 거죠. 그것이 고난받고 죽는 일이라도 그게 영광인 것을 알고 깊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편향되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뚝 쓰려고 이름도 내고, 아, 예수도 잘 믿고 자기 이름도 내고,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항상 아 자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 비방하고 욕하고 변박하고 부정하고 그, 그러는 겁니다. 음. 음. 결국은 마,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이루는 일이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징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주님을 미워했던 세력들이 주님의 사람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 미리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경험하면서 과연 그렇다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는 거죠. 어, 내가 기대했던 게 주의 종으로서의 일이 이게 아닌데 하면 절대 거기서 그런 변박이나 그 그런 그 비방에 대해서 대응을 정당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징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저들은 기득권을 가진 다수의 적대자들의 대항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그들에 대한 징벌을 선언,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거룩하게 복되게 진짜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언할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응. 저들이 오만하게 예수 그리토를 배척하는 걸 보면서 저들에게 먼저 주었던 어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데 그걸 배척하니까 이제 나는 이방인의 예로 간다. 사실 이런 대응은 그에 대해 이미 준비된 지식과 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좀 전에 도 말씀드렸듯이만 유대 나라의 특권과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고난받는 일에 대해 확실한 알미 없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동안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내용과 인도받은 실실 속에서 그런 일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 그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그 단호하게 선언할 걸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을 증거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기나 세례 그 이전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 가르침을 배척하고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기나 세례들이 받아들이는 걸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믿는 자들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뭐 가서 행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이 이거 저 어떻게 보면 개혁, 개혁주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해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 행암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어미책망한 말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어,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다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과 같이 이제 에덴에서 그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외, 그,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다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예?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주, 주님이 준걸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 열매를 맺게 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구약, 구약에서는 구약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뭐 산상수호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열매를 맺어야 인격적인 열매 그 인격적인 열매라는게 그존재에서그 사람의 그, 그리도의 향기가 풀풀 나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도의 냄새가 난다. 이래야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 냄새 나서 참 썩은 내 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갈수록 자기는 뭐 대접받을만 해가지고 받는 줄 알고, 자기는 늘 대접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커녕 배척하는 일을 하자 이사서에서 예고된 말씀에서 그 일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평가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49장 6절에 그 70인 역을 인용해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대로 그들이 그런 사명을 받아 열매맺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열매맺는 이방인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인데 우리가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형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그리토와 하나가 된그 모습이 있고, 저 사람의 인생 행보를 보면 그리토의 향취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겸손한, 그리토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뭐, IQ, 뭐, 자기 가진 거, 자기 외모,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청지기로서잘 써서 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약한 자들을 모르고 가난하고 에? 지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덕성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인권 변호사들이나 뭐 환경 환경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종교인들도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게 참 스스로 해보려고 하나님 떠나서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든 일이고 열매가 없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천하보다도 더큰 생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생명을 그 사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무 귀해 가지고. 그런데 뭐 이게 그냥. 자기 자랑하는데 우겨지고 있으면 그 진짜 <웃음> 안 돼. 그러면 주님이 그, 그런 사람들의 발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게 하시고 다른 이게 복음을 받는 사람 오히려 산울가로 가 가지고 저기 병 들고 가난하고 참,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 <웃음> 다시 생각해 보지만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19장 5절로 6절에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지니라. 이미 구원을 해놓으시고, 그 뭐, 열 가지 재앙으로, 또 뭐, 이후 이제 출굽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도 열번 이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오셨잖아요. 이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구원하신 존재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이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즐거운, 즐거운 개명이지요. <웃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즐거운 개명이에요. 그큰 구원을 모르면 항상 자기, 자기의 갇혀, 자기 것만 챙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만나면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웃음> 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맡았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만은 첫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할래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양자댐과 언약,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토께서 그들에게서 나오셨, 나오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토, 어, 그 안에서 나셨으니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탁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저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범죄와 그들 그런 말미암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구속사 안에서의 그런 탁월함을 다 잊어버리고 헛된 망상에 빠지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약속된 메시아를 죽이고 그의 복음을 배척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특, 귀한 특권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자기들의 구원만 구원과 행복에만 눈이 어두워 그런 짓을 저지르고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예레미아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저들은 그 지도자들이 다전 그 전지에 전지를 더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런 일에 주력을 한 거예요. 그럼 곧 망하는데 불과 십여 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 망할 건데 그냥 히브리 종들도 어 풀어줬다 다시 또 끌어다가 종들로 삼고 자기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가도 언약의 본질, 그 율법의 본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특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특혜를 받고도 그 소경, 소경 이미지가 많잖아요. 구약에 그 보면 소경. 귀먹어리고 소경이고 듣고는 있지만 그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중심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항상 자기 유익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 생명의 양식으로 듣고 어떻게 실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자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적한 내용대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먹지 못하는 덜 포도를 맺은 거죠. 이건 가까이 가면 아주 쓴내만 나는 거죠. 섞여보면 쓴내만 나는 그런 일을 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런 언약의 불순종의 상태에 대해 언약적 징계를 선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15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여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그 심었는데 이제 들포도를 맺게 된거죠. 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참조해서 읽어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약적, 신명기적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적 저주를 받잖아요 율법적 저주를 받아요. 열흘 지기 포도원에, 열흘 동안 가를 포도원에서 이게 겨우 한 바트, 한 바트라는 것은 한 22리터 정도 된한 호멜 지기, 이, 또 한, 230리터 정도 되는데, 그, 그거를 심었는데, 오히려, 이게, 씨앗 하나에, 열매가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야 할 건데, 이게 오히려, 그, 많은 걸 심었는데, 그 10분의 1밖에 못 거두는. 이게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특혜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열매는, 없어요 화 있을 진저히. 여호와 행하심에 관심치 않고, 그 손에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과제. 그러니까 이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다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게 되었다. 칼빈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교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았다면 그날에 일곱 외국인이 유대인의 옷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걷겠다 라고 말한 선자의 말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같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가레아서의말은 제대로 사는 사람 붙잡고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텐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들이 배척함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원가지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돌감남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원가지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이미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 파견을 받아 전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새삼스럽게 또다시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비로소 그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그런 절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내용을 확인시키면서 이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전념해 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이전에는 뭐 이방인들에게 안 갔는데 이제부터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일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그 유대 민족에 대한 마음을 아예 접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관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들을 어 그들이 시기, 그들의 마음이 시기가 나서 이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 이제 바울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파 사역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에이, 사산의 자식 두, 두, 두, 두, 두 번도 안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예.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념해서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세 사람으로서의 속성과 그 본질을 누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도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따뜻함을 보이셨는데 일은번에 일곱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어, <웃음> 용납하시고 가시는 것인데 화를 선포할지언정 예, 그런 중심으로 했는데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대항 유대인들에게 대응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의 구원이 어디 뚝 떨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고 그들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그런 특권적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 것입니다. 전에 이방인의 신분으로 할례당이라 하는 자들에게 모할례당이라 불렸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또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어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도 완전히 유대인들한테 종속돼서 구원을 받아 누렸었고, 이제, 이제 완전히 차별받았었는데, 구속사 안에서도, 이제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누구라도 이제, 아 주님을 믿으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 이제, 구원은, 그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임무 옛날부터 작정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들 편이 되었으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구원의 기초와 위치가 어디에 있게 됐는지를 알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그 열매 없는 유대인들 위에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기반을 세워주고 구속사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그 저들이 찬송하지 않고서는 아, 아, 을수 견딜 수 없는 그런 게된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그에 대한 줄거리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성신께서 쓰셔서 그런 찬송이 나오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서 아주 특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다 믿은 게 아니고 영생을 그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생을 받는다든가 현상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미 이전에 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 은혜에 의한 생명의 수요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 브루스는 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자 프루스 FF 브루스. 이 작정된 말의 의미를 그 생명책에 기입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을 구분지어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점을 강조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믿는 뭐 기능이 더 뛰어나서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그렇게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이미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선택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서 그렇게 기뻐하는 자라도 오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그런 선택을 받아 누리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만하지 않게.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오만하지 않게. 근데 이게 참, 그, 그래요. 보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도리에 대해서 잘하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일, 일찍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으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알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아는 거지, 얼마나 영광인가? 이 일에 의해서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가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돼 정상인 거지. 자기가 무슨 자기는 대접받을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지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진짜 이거 오만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열그 그 열매가 인격적인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평화의 은원을 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겸손한 건데. 자기가 무슨 믿을만 해가지고, 뭐, 똑똑해서, IQ가 좋아서 잘 믿고. 이게, 그,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결국은, 저기, 나중에 하나의 나라를 다 허무는 존재들이 되지요. <웃음> 문맥으로 보면 결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주의 백성들은 이런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밝혔습니다. 얼마나 이게 칼빈 선생님께서, 칼빈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알려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속에 자신들의 구원이 들어 있나 들어 있지 않나 하고 파고들면서 쓸데없이 혼잡하고 파고 무성한 엉겅퀴의 상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 신앙으로 확증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담보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확실성 이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려는 뜻에서. 라는 점을 명심하자. 그러니까 더더 더 이제 이런 선택적인 사랑과 언양적인 사랑을 그그 <웃음>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마땅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있다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아 나는 똑똑하고 지원받을만하고. 지지받을 만한데, 나를 몰, 몰라보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엘리야 같은 경우 보세요. 나만 남았다고 했다가 이제 혼나잖아요. 오히려 그 숨은 지천의 용사가 있대요. 완전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완전수. 실상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는데 외인으로 생각되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것은 아주 대조적인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혈통이나 그외 다른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에 그, 그 깊은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 오만하게, 뭐 똑똑한 사람들, 뭐 외모 자랑할 만한 사람들, 오만하지 않게. 너희가 그렇게 된게 이미 작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후에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아, 이거 마저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대적자들이 많다고 말씀이 뭐, 저항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왜, 그, 불티가 있죠. 불씨. 불씨, 장작불 불씨 말이에요. 나무 불씨. 그거를 패보십시오. 불티가 더 날라요. 예. 팬다고 뭐 불이 감,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불티가 더 나르죠, 더 멀리. 그런 식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정 이러한 일은 일찍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사에서 45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은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무릎을 무릎이 을무릎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느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이게 우리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런 선교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충성으로 복음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그 역동적인 생명성을 뭐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생명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도요. 부흥이 없는 개혁주의는 이상한 개혁주의입니다. 사실은 부흥과 개혁이 같이 가야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에 있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시각으로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경에서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해서 변박과 비방을 하더니 이제는 조기, 조직적인 행동으로 압박을 가하고 자쾌를 하려고 덤비면 급기야는 그곳에 있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말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제 조직으로 그렇게 대항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극악하게 발전해 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악해져서 괴악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문에 보면 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나,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하였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포악한 면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요, 자기가 이제 조금 치매를 당한다 생각하면 이제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다 훑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로 알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육신적인 행동에서 그들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극처럼 꾸미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 의식주의자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데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며 주의 뜻을 좇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견도한, 겸손하게 사는 자들을 학대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본질을 잘 누려가는 자들을 학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 대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곤으로 갔습니다. 그리토를 통한 영생의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게 되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전도자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리토께서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불러 둘씩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마가복음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뉘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을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덕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에 먼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은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그와 같이 날릴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방문객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영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된 사회의 모습이 그러야 해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영상을 가져다 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배척하며 내어 쫓아버리는 일을 하니 이는 그의 합당한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합당한 벌이 내려진다는 증거로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범죄에도 이런 징벌 선언이 요구되지 않았는데 여기 그리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징벌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주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이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 기쁨과 성신이 충만했다. 박해가 있는데 오히려 기쁨과 성신이 충만했다.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주변의 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성신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신에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이제, 말씀과 성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신앙의 그 인식의 근본 원리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요리 문답에 그게,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주변에 힘 있는 세력들이 그 위용을 뽐내며 약자들을 압박하고 위해를 가해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목표하신 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속성을 발휘게 사람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위기가 닥쳐 보면 아는 거예요. 위기에 닥쳐 보면 그냥 우왕좌왕 어쩔 줄몰라 그러지 않아요. 명경지수와 같은 고요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그 위기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고상하고 아주 고결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뭐 그냥 병들면 뭐 아니 가난하게 되면 이거 우리 핍박 받아서 고통을 겪고 죽, 죽게 되는 일이 있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음.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잖아요. 배고프고 돈 없고 에? 그냥. 아주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난리 치는 게그 견디다 못하면 자살도 해버리는데 신자들은 아주 고상하게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B.C.D. 안재옥으로 가서 유대인 회장에서 강설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봤습니다. 오늘 부정적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성신과 기쁨이 충만했다 하는 것을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진짜 신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뭔가?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야 기뻐하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웃음>